아, 예전에 가겠이요 지금 금액단. 왜 그래 많이 비싸? 음. 많이 비싸면 어, 맛있죠? 오빠가? 응. 오빠 잘 모르잖아. 한에하0만보면되지 <웃음> 아, 이거 이야한 개? 한 마리. 한 마리. 아, 이키 g 2 아, 맨날 나못 꺼놔. 아래나못 꺼놔. 그 아, 예, 전에 가격이요. 지금 입에다. 아, 저거는 안쪽이요? 100미터? 아니, 뭐야? 하마. 예, 30만 원 2kg에요. 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응. 여기다 써놔야지, 제대로 다른 건 없잖아. 그래, 잘 모르겠다. 이뭘 뭐 먹어야 맛있는데? 저는 볶음밥 먹을까요? 응. 볶음밥? 어, 그래, 좋지. 네. 그럼 나는 또... 태워 들어간거 또 옮겨 아이고 난안 소비 여기서 이제 놀수있는게 뭐가 있을까? 이따까지 바다에 가고 어, 바다? 가, 음, 누가 물에 빠지나? 물에 빠져? 물에? 누가? 누가 누가 물에 빠져? 몰라? 몰라? 몰라 물이 있지? 똥이야 얘 못했어 물 바다 바다에. 응. 바다에 응. 누구 살거예요 어. 어. <웃음> 아, 네 사면 아이 자티 네 c 그래요, 구만 무한 이아 진짜 빠질 거야? 응. 바다에, 바다에 빠질 거야? 빠질 뭐예요? 비. 오, 어. 물에 들어가니까. 어. 나잖아괜찮아다 젖어도 괜찮아? 괜히 아 사. 네. 네. 네. 응, 뭘 들어도 괜찮아. 그래? 어, 나 타임아. 알았어. 그러면은 바다에 가서 하자, 바다에 가서. 아잉, 뭐, 꼬다. 베트남이 좀 고쳐야 될 거는 이런 것들. 여기 청소를 좀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머안 음, 좋지? 그럼 또, 까이나이 틱? 이거 좋아요. 까이나이 이것. 어, 네. 이거 좋아요 나이 나이 피치? 이거 안 좋아 오, 오, 예전에 트윗은 한국어 공부했거든요 오, 오. <웃음> 공부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둘이 같이 공부했어? 음. 음, 근데 트윗은 컴참치 너의 아마 <웃음> 저 때문이에요 왜? 몰랐니까 선생님이 일어나요 이거 뭐야 저 옆에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아니 아니 어. 아 말했으니까 어. 아, 저 때문이에요 아, 그래 그래 잘못했네 어. 오 강아지 대 대전지키야 진짜 남자예요 응? 남자이타타 음, 재밌게 놀아 음. 바이바이 오오 어, 맛있겠다 디 응, 음. 그거 어 뭐죠? 음, 어, 이래 가, 안 보... 응, 괜찮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죽이야, 죽... 한, 한국말로 죽이야, 죽... 죽인네 어, 겁나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어,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진짜 맛있네 이거... 이게 닭 까? 이게 닭... 비주얼 죽이는데 베트남 볶음밥은 아, 진짜 맛있어 음, 언제 먹어도 베트남 볶음밥은 진짜 맛있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바닷가 주변이다 해물이 조금 싸게, 싼가? 베트남 해물이 비싸지? 네더 비싸요 바다에서 해보면 그냥 사면 사과예요 아 그냥 저기 하면 이거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다. 어, 근데 오빠는 맛있어. 싫어한 거. 어. 왜 그러냐면 고수 냄새가 조금 많이 나. 이런 향신료 이런 거. 되게 람. 어. 근데 오빠는 괜찮아. 오빠는 맛있어. 아, 빠 베트남 사람인데요. 베트남어가 근데 재밌어. 하다 보면 너도 처음에 한국말 배울 때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음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알아듣고. 그리고 나도 하나 하나씩 배우게 되면 기분 좋지. 응 맞아. 그래서 투에 투에 또 오빠랑 대화하면서 빙한 쫄덕치려 응. 오빠도 너랑 하면서 베트남어를 배울 거야. 오빠는 고잉이랑 얘기를 하면 한국말로 얘기를 해서 뭐 불편한 게 없는데 베트남어로 오빠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편하니까 자꾸 한국말로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요 베트남어로 해야 되고, 너도 한국말로 해야 되고. 는는거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저희는 배부르게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 신발 찾아가야 돼 범! 범 범! 싸웽! 아... 자동차에서 에프터사오으세요 사계파이 아니 왜 남자들한테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어 <웃음> 남자들이 그래, 왜? <웃음> 여자들이 그래야지 부끄러요 아, 이